네, IP 카메라 W 버전입니다. 전원이고 인터넷 그리고 이게 앰프 스피커 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스피커 사운드 쪽에 연결하시고 이 앰프 전원입니다. 그리고 이 사운드 사운드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 스피커로 갑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폰도 작동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 영상을 클릭하시고 <웃음> 이 화면을 터치하면 네, 밑에 보이니까 이 아래 부분의 중앙에 네, 마이크 버튼 보이시죠? 카메라, 그리고 동영상 마이크 이어폰 스피커가 되겠죠? 전회전 이 마이크 버튼을 누르고 제가 한번 얘기를 해 봅니다. 누르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아아 아, 마이크 테스트 아 마이크 테스트 이 스마트폰에서 직접 얘기를 하면 이 앰프에서 앰프에서 얘기가 나옵니다. 이걸 반드시 누르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웃음> 누르면서 얘기를 하면 이 스피커에서 어 지금 얘기가 나옵니다. 이 스마트폰을 원격 지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어 스마트폰도 직접 보면서 저 지금 IP 카메라 에 있는 음성을 앰프를 통해서 스피커에서 지금 듣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아 마이크 테스트 네. 지금 네. 너무 가까이서 네. 얘기를 하니까 네. 너무 가까이서 네. 얘기하니까 지금 하우링이 네. 좀 생깁니다 네. 아 네. 하나 둘셋넷 여기에서 나온 거죠 하나 둘셋넷 네. 네. 보리홀 네. 올릴 네. 수도 네. 있겠죠 네. 음. 음. 여기서 네. 올릴 수도 있어요 네. 이렇게 네. 조정을 네. 하시면. 한고 다시 한 번, 네, 하나, 둘, 셋, 둘, 둘, 셋, 마이크 테스트.